마음을 가져봤지. 너는 마음을 집손 넣게 했지. 지금 이건 꼭 마음대로 되는 게 없지. 맞지? 이건 그렇고, 넌왜 이리 맞지? 아프니, 어, 넌 아름다워. 심장이 멀어져. 거칠다 했어. 맞지? 난 너무 심각해. 내 상태가 통제불능이라서. 따다난 너로 고 있어. 따따다 바로 나로 살아오고 있나고 있어. 나로 나나 다라다 너와 나 다라다라 <목소리도> 만다그러다이마 <효과만 느꼈은 목소리도> 나비 효과가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목소리도> 내가 cá, c 나비 á cá, c 이찾아 cá, cá, 나비 cá, cá, 하 á cá, cá, cá, cá, cá, cá, cá, cá, cá, cá, cá, cá, cá,